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이 K-경제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그 새로운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면 국민도 행복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것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증명했다고 이 지사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4차 산업시대에도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특별재난기본소득을 경기지역 화폐로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급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시간 안에 소비해야 하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프랜차이즈 체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기본소득 전액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공급은 늘어나지만 소비는 줄어드는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으로 세계 모범을 만든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K경제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k m b 경기 채널 조종입니다